특별 정구와 함께 보는 게임뉴스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신규 트레일러 공개 그런데 논란이? 글로벌 IT 회사 아마존 게임 개발? 콜 오브 드티 2020년에 신작 출시? 동물의 숲에서 명품 브랜드의 신상을 선보이다 문화 산업에 게임 추가 확률형 아이템 법으로 규제? 우리 정부가 달라졌어요 표절, 도용, 선정성 광고 삼관왕을 달성한 총체적 난국의 게임 케페우스 M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난 5월 6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신규 스토리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트레일러는 초반엔 훌쩍 커버린 우리 엘리짱과 늙어버린 조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에는 엘리가 혼자서 모험을 떠나는 도중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빠르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지형은 물론 스스로 전투를 할수 있을 만큼 커버린 엘리의 여러 전투 장면 다양한 인물간의 갈등 관계를 빠르게 그려낸 이 스토리 트레일러는 출시를 앞둔 만큼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추격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트레일러가 올라간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유튜브엔 댓글과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모두 막혀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유럽에도 이와 같이 댓글과 좋아요가 막혀있었으며 3년전 1년전에 공개되었던 모든 공식 트레일러에 댓글이 막히는 등 다소 이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현 너티독의 부사장이자 라스트 오버 어스를 이끌고 있는 메인 디렉터 닐 드럭만입니다 이 인물은 라스트 오브 어스 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티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 4월 26일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요 스토리 라인은 물론 게임의 엔딩까지 유출이 되면서 온 커뮤니티가 뒤집혔던 일이 있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출된 내용을 굳이 찾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게임의 스토리나 엔딩에 상당히 PC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저도 스포를 당하기 싫어서 직접은 안찾아봤는데 그렇다고나네요 아무튼 이를 본 사람들은 예전만큼의 명성을 가진 라스트 오브 어스는 죽었다 라는 등 아무래도 스토리의 비중이 높은 게임인 만큼 이번에 유출된 스토리를 보며 엄청난 실망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러던 와중 개발자인 닐 드럭만이 Leave us alone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말을 인용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0년대 락스타라고 불리는 커트 코베인이 했던 말로 당시 동성애 인권 옹호주의자였던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당신이 동성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발 우리 좀 내버려둬 꼬우면 절대 우리 공연에 오지 말고 너받다 음반도 사지마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당시 동성애나 여성, 인종차별자들에게 외쳤던 말로 현재 게임의 PC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닐 드럭만이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 안그래도 논란 덩어리인 스토리 이슈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되어 밀드럭만의 인스타는 댓글이 모두 막힌 상황이며 앞서 설명했다시피 논란의 점화를 막고자 모든 트레일러의 댓글과 좋아요를 막아둔 것이죠. 물론 IGN이나 여타 대형 웹진들이 올린 영상에서는 여전히 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또한 닐 드럭마는 5월 7일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시겠죠 저도 다르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엔 그들이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며 마치 한국의 서든어택2와 비슷한 클리셰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역사상 최고의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게임 중 하나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출시 일정부터 삐걱이더니 이제는 스토리까지 유출되는 사건과 더불어 팬층과 개발진이 의견 다툼까지 하고 있는 다소 혼돈의 상황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이 똥이 되든 금이 되든 간 어서 빨리 출시일이 다가와 논란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찍어 먹어봐야 알지 전 세계적인 IT 기업이자 우리에겐 쇼핑몰로 더 유명한 아마존에서 만든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크루시블 지난 2016년 트위치콘에서 공개된 게임으로 유저가 두 팀으로 나눠져 싸우는 팀 기반 FPS 게임입니다 거대한 보스와 4대4로 싸우는 모드 두명으로 구성된 8팀이 참가하는 모드 8대8의 점수 경쟁을 벌이는 모드 등 오버워치가 연상되는 하이퍼 FPS에 좀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모드를 도입한 작품이죠 아마존은 지난 2016년 해당 게임의 공개 이후 게임 사업적으로 점점 더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에 오픈 예정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와 현재 크루쉽을 외에도 개발 중인 MMO 게임인 n 월드 반지의 제왕 신작도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추진중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템포는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미래에 아마존 게임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한 만큼 상당히 게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이자 굳건한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2020년 워전으로 한창 핫한 콜 오브 듀티가 올해 안으로 신작이 또 출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루머에 의하면 게임은 약 2020년 10월 11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만약 2020년에 출시가 된다면 모던워페어 시리즈나 블랙옵스 시리즈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신작이 준비중이라면 현재까지 출시된 콜오브디티 시리즈의 주기를 생각해보았을 때 빠르면 5월 중으로 신작에 대한 소식을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년에 모던워페어 시리즈처럼 블랙옵스 시리즈의 리부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던어페어 시리즈만큼이나 큰 인기를 얻었던 블랙옵스 시리즈인 만큼 비록 루머지만 리부트의 소식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번 코르브드티 시리즈의 최신작의 넘버링은 어떤 작품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무려 동물의 숲에서 신상을 공개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는 공식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품 24종을 동물의 숲에서 선보였는데요 해당 게시글엔 마치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 배경을 뒤로 한채 동물의 숲 캐릭터들이 신상을 입고 나온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3일엔 미국의 명품 브랜드인 마크 제이콥스 또한 인스타그램에 본인들의 신상과 인게임 디자인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게임 속에서 입어보고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명품 브랜드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동물의 숲 열풍이 만들어낸 상황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뜻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게임의 순기능을 정말 잘 써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 도 시킨 다소 웃픈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게임이 한국에서 문화 예술로 추가가 되었으며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인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를 통해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해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와 오토핵 대리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게임 서비스에 대해 환불 불가나 무응답 사전 고지 없이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 변경을 막아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게임 시장에 무분별하게 난무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나친 선정성이나 과장 허위 표절로 도배된 게임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e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라도 셧다운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두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해외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례를 들면서 반복적 과다 결제 유발로 인한 사행성 복권 당첨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개한 확률의 진실성 논란을 근거로 들어 현재 자율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6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가 되며 앞으로 게임 산업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여러가지 제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도모해서 산업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낼 것이며 게임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한콘진을 개편하는 등 낡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차세대 시장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회사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개발 후 방치 소실된 유후자원을 인디 및 중소게임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모바일 시장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흐름을 바꾸고자 타 플랫폼 할당제를 도입하여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도 확대되는 등 설명만 보면 겉만 번지르한 개선안이 아닌 게임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가 있는 개선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해 문화예술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이 포함되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애들이나 하는 것 말같은 것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다양한 가족중심의 게임문화축제 개최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게임 과몰입을 억제하기 위한 센터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며 여러가지 구시대적인 서류문서, 민원처리 단축기간, 통합폐업기관등 자잘한 게임산업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면서 정말 뜬금없이 놀랍게도 우리들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이 말대로 게임산업이 개편이 될지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게임인 캐페우스 에미 표절 도용 선정성 광고 논란으로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지난 4월 초 싸이게임즈의 프린세스 커넥트의 캐릭터를 거의 그대로 때려박아 광고 이미지로 써먹는 기행을 펼치거나 sns를 통해 배포한 광고들 또한 여러 게임들의 일러스터나 사파들을 조금만 리터칭하고 내놓는 연속된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랑글로 판타지의 게임 이미지를 본인들의 홍보요소로 사용하는 등 배경을 아예 대놓고 도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뿐만 아니라 동화보다 더 동화같은 세상을 만나다 라는 게임 슬로건이 무색해질 만큼 나체 여성들이 수건 한 장을 걸친 일러스트를 배포하면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mmo 모바일 게임이라는 성인 광고보다 더한 내용으로 배포된 광고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이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표되는 게임인 왕이 되는 자를 필두로 이런 선정성이 짙은 광고는 계속해서 온갖 sns에 게재되어 왔지만 여태 아무런 법적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한 저질스러운 광고가 판을 칠수 있었죠 이 그랑글로 판타지는 규제 없는 시장에 만들어낸 괴물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어 이런 게임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의 핵심을 살펴보자면 관련 규제의 부재가 탄생시킨 게임의 등장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률 개편이 정말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게임 관련 법률은 몇 십년 전에 머물러있다고 해도 될 만큼 현시대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었지만 문화예술의 게임이 포함되고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갈아엎는 걸 보면 확실히 세상이 변하고는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